현태 사교의 구이지입니다구이지 9페이지 여섯째 줄에. 제사 부정교 잔언. 네 번째 부정교. 부정교가 이제 마지막이죠. 화이 사교에서 돈교, 전교, 비밀교, 부정교인데, 부정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정교라고 하는 것은 어, 비밀교랑선 열애의 그 친구의 산업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중생들이 잘 알기가 어려우니까 비밀이라고 했고, 또 법을 듣는 사람들이 티차가 어, 가령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깨달은 그경지는 높고 깊어 가지고 낮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근기에 대해서도 비밀이 있을 수가 있고 부처님 자신에 대해서도 부사이니까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법하시는 부처님이나 설법을 듣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안 통하는 서로 알수 없는 그러한 의미에서 비밀거라고 했죠. 그다음에 부정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익을 얻는 경우에 대해서 크게 얻기도 하고 적게 얻기도 하고 또는 높고 낮은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정교라고 합니다. 네 번째 부정교, 일정하지 않다 말이죠. 근기에 따라서 법리익을 주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는 그 뜻입니다. 법의 이익을 어떤 대상자, 근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똑같지 않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교는 부재교나 마찬가지죠. 가지는 아직 못하다는 거죠. 여기후 전 3위 중에 먼저 앞에 3위 가운데 앞에 그 우유에 대해서 네 가지 맛이 나오죠. 우유 맛하고 타락의 맛하고 생수 숙수하고 그런 네 가지 맛 가운데 부처님이 하나의 소리로서 하나의 설법하시는 그런 원음이죠. 원음이나 이름이나 같은 겁니다. 사실은. 달리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법을 연설하며 부처님이 하나의 음성을 가지고 법을 연설할 적에 중생이 수류 각득해 하니 중생이 유를 따라서 각각 이해를 얻으니 그 경문은 유마경 불구품에 나왔다고 대표가 적혔죠. 여규 전삼위 중에 불이 이름으로 연설법에 중생이 수륙 각득해 하니 차직 열애 부사의 역이 능력 중생으로 어 전설 중에 득 돈이 가고 어 돈설 중에 득점이 가야 이것인지은 열애의 부사의 한 힘이 열애의 불가사의 한 그런 능력이 신통력 같은 유실력 그런 것들이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점설 가운데서 돈익을 얻게도 하고 부처님 설법은 점교 설법을 하는데 듣는 상대가 돈기라면 점교 설법도 어 돈익으로 얻는다 말이야. 단박에 이익을 얻는 돈교 이익을 얻는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속담에 뭐, 속떡같이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시기죠. 어, 돈설 중에 득, 점리하야 돈설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돈설로 아주 돈교적 차원에서 단박에 성부라는, 빨리 성부라는 그러한 설법을 하는데도 중생 근기는, 어, 하여라면은 점닉을 얻거든요자첨자첨 이익을 얻는 그런 경우가 이제 부정이다 말이죠. 그것이 부정교다 말이죠. 그와 같이 이익을 얻음이 여시 등기기 불동일세 가치를 아니할세 고원 부정교야 아니라 그러므로 부정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돈법을 말한데 전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전법을 말한데도 <웃음> 돈법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일정하지 않는 그 경우를 부정교라고 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부처님이 소성법을 설명하는데 대성 근기는 소성법도 대성으로 받아들이거든. 대성법에도 내라 소성법이 다 있습니다. 대성에도 내라 12년 4제 4선정 또는 4선 8정 10선법 함음도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법으로 받아들이고 또 부처님은 대성법으로 이제 육바람이나 무슨 다른 걸 말을 하더라도 소승근기들은 자기대로 어, 편리한 대로 자기 근기에 맞추어서 소승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부처님이 큰 비를 내리는데도 어, 적은 웅댕이는 적게 고이고 그렇지 않아요? 또, 작은 비를 따르더라도 큰 바다는 어, 물이 많아가지고, 작은 것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흔히 큰 것을 작게 받는 수는 많아도, 작은 것을 크게 받는 수가 좀 적지요. 세상에서는. 그러 법이랑은 예열하여 부처님 법은 그래서 그걸 비밀교 다음 부정교라고 한 겁니다. 성질은 비밀교하고 똑같죠. 내용인지는 비슷한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비밀교라 부정교라고 했죠. 연이나 1 0지 첫째 줄입니다. 비밀과 부정 이교의 교하 의리는 그러나 비밀교나 부정교나 그두 교의 교하의 그 교하란 말은 비밀교의 또는 내용이나 또는 비밀교 뭐여 부정교의 내용이나 교하란 말은 그두 교를 말합니다 교 밑에 의리 만은 다만이 장통 배론이요 장교 통교 별교 원교 합법사교다 말. 그 다음에 화이사교도 제차하니라. 화이사교도 또한 여기에 가지런하니라. 이와 같으니라 하는 것은 2차자가 바로 아까 말하는 부정교가 장통 배론에 통한다. 그래서 이대로 적었지요. 돈교는 바로 원교에 제당되고 정교는 장교. 통교 같은 거 현재 비밀교는 사교와다 되고 또 부정교도 사교와다 통한다는 거 그래서 화이사교는 방금 돈전 비밀, 부정 그겁니다 그것도 이와 같단 말은 아까 장통배론처럼 화법사교처럼 화법사교와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화이사교도 이와 같다는 부정교 속에 에 화이사교도 통한다는 말이죠. 별도로 항목을 처리한 거지 사실상 부정교, 부정교가 뭐 따로 어떤 경이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는 교입니다. 비밀교도 그렇고. 다른 것은 장교 하면은 아함경, 예를 들면 통교 하면은 반야경, 별교 하면은 영락경, 법만경, 경을 딱딱 지적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은 지적하기가 좀 뭐하죠. 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교입니다. 근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법화입니다 자. 차설법화하사 개전 돈점하야 회입 비돈 비점일세 그 다음으로는 어, 법화를 말씀하사 반야시 다음에 법화시죠 다섯 번째 법화시입니다 그 전에 처우에 어, 노권시 하음시하고 노권시하고 방등시하고 반야시하고 법화시 50가운데 다섯 번째죠. 법화경을 말아서 앞에 돈과 점을 열어서 앞에 돈교와 전교, 하함경에서 말하는 돈교와 또한 그 다음에 아함경이나 방등경이나 반야경에서 말하는 그 점을 다 열어가지고 회입. 비돈 비점일세 돈도 아니고 점도 아닌데 협통하여 어, 널세 들어가게 할세 그러니까 법화경은 지금 비점 비돈이라고 지금 말했구만요. 법화경은 개원 고원 개원 현실이며 우원 폐원 입실이며 우원 회삼 규율이라 법화경 내용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대로 개관 현실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폐관 입실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비점, 비돈이라고 이세 가지는 비점, 비돈이라 권한을 열어가지고 7을 나타낸다 이 권한 참생입니다 7은 일승이고 처음에 하암경 말씀한 게칠인데법학경에서도 내나 하암경 도리하고 서로 지종일관이죠. 하암경 처음에 말한 그 도리를 법학경에서 다시 이제 정말 짓는 겁니다. 열반경하고 법학경 그래서 권한 방편으로 우리 중생들이 오다라 먹으니까 방편으로 처라는 것을 삼성법이라고 하죠. 삼성이 권교입니다. 아까 것이 장통, 별원이, 장통까지가 전부 다 삼성입니다, 이거. 장통이. 장교, 통교가 다이 삼성교구나. 그래서 권을 열어가지고 칠, 일승, 1승. 일승을 나타낸다. 칠은 바로 별원택이죠? 별교와 원교는 7이라요. 또는 3승을 폐지하고 7만원을 세우기도 하고 권교는 없애버리고 7교를 다시 법하기 위해서는 3승은 가짜라고 방편으로 세웠지 그게 없는 거라고 폐지해버렸죠. 3거를 주겠다 해놓고 3거를안 주고 대력 배구고 1승 초래를 주었잖아요. 그게 이제 입실이고, 입실이나 현실이나 글자만 다르지 뜻은 같은 거요. 예삼승을다회통해서일승으로 규결하게 거기에 전부 다 균합시킨 거. 그렇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점, 비돈이다. 점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만. 하음경, 나는 쓴 것을 바꿨어네 바꿨어. 똑같죠? 비돈, 비전이나 뭐, 같은 겁니다. 음을 먼저 말아도 되고, 돈을 나중에 뭐, 받아도 되고. 그러까 처음에 장교, 통교가 아니다 말아요. 하음시에서 말하는 그 돈도 아니고, 또는, 어, 장교 통교에서 말한 점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처음 설한 그 돈은 아니니까, 하음경은 돈이라도 법화경하고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어, 여기서 돈이 아니란 말은 화이돈을 말한 겁니다. 화이돈이 아니다만. 돈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이돈이 있고 돈으로 된것이짜 동전로 으된 돈이 있듯이 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가 화이돈입니다. 그 다음에 축기돈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서에 그 주봉신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게 따오지요. 화이도는 하음경만은 화이도니요. 축기도는 많습니다. 응원경이나 또는 어 원각경이나 또 법화경이나 이걸 이제. 주봉업 비판으로 보면 축기돈이죠. 처음에 화의돈은 화미에서 말씀하신 그 돈은 돈이라도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를 표준으로 설한 돈이 아니거든. 부처님은 그냥 깨달은 그, 어, 분상에서 그대로 그냥 여징이설로 말한 거거든요. 여징이설이 화의돈이라요. <웃음> 이걸 과이돈이라고 합니다. 여징이 설이 바로, 어, 화이돈이죠. 여징이 설이란 그 말은 뭔 뜻이냐면, 부처님이 징득하신, 깨달으신, 성불하신 그, 징 자란 바로 성불입니다. 성불하신 그대로, 징호하신 그대로 말한 거요. 예그 다음은 뭐 차를 붙이고 상대 의식해가지고 근기가 수준이 낮으니까 수준을 낮추어서 말하지 않거든. 그대로 당신 살림살에 당신 그미천 그대로 다 공개한 거예요. 그게 여징인설이고 화이돈이라고 어떤 부처님은 다 그래요. 삼세제불이 다 그런 것은 동일합니다. 당신이 깨달은 것을 그대로 공개한 거예요. 근기를 보지 않고 그게 화이돈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근기를 의식하지 않고 부처님의 화이법 깨달은 법을 그 상근되지 보살을 교화하는 그러한 화의법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화의돈입니다. 화의돈을 지금 말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음경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축기도는 이제 중생 근기를 의식해서 부처님 법을 그대로 유주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생을 이제 중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진 사람한테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 돈이 축기돈이라요 근기를 따를 축자 근기를 따르는 돈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등엄경 같은 것, 온갖경 같은 것, 법화경 같은 것은 어, 축기돈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비점 비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자는 하암계에서 말한 그 돈, 과이 돈이 아니다는 그 말이요. 법화경도 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용려가 단박에 성불하는 것은 그건돈 아니요. 팔세 용려가 것이 이제 순식간에 성불한 게나오죠 법화경에 그게 다 돈은 돈입니다. 돈은 돈이라도 무거운 것이 이제 동전 돈은 아니지. 가벼운 그냥 지폐돈이지 그래서 돈도 아니고 점도 아닌데 교통하여 들어갈 때 아닌가 축기돈이지 화이돈도 아니고 또는 축기점도 아니고 이 점자는 축기점입니다 사실은 돈은 화이돈을 처음에 썼고 그다음에 점은 축기점을 뒀죠. 부처님 설법 체제가 이런 경달란이 경은. 점이더라도 축기 점입니다. 근기를 차근차근, 어, 근기 수준을 높여가지고, 지식 수준을 높인 다음에, 어, 차츰차츰 이렇게 설명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기 점이지. 그리고 하음은, 이제, 법화야, 여다, 토배야. 법화, 열반, 응엄 문가. 이경은 이것도 축기는 축기죠. 이건 축기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음경만 남았는데, 하음경이냐, 하이 돈이고. 그러니까, 축기는, 둘다다 다 축기는 축기죠. 법 하나, 삼성, 권교경도 축기는 축기라 요 사실은. 하음경만 화이 돈이요. 선문에 뭐 도노점순이 뭐 도노, 뭐 도노 돈순이 하는 것은, 어, 그건 축기돈, 과이돈도 사실상은 아니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지금 찬선에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나저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같은 전성성부를 목표로 하는 그거라면 역시 그 도노, 돈수 돈 같은 것은 어 축기돈 쪽에 가깝지 더 화이돈보다는 원 권실자는 명통금석이나 의의가 부동하니 권실이라고 말한 것은 이름은 금석에 통하나 의인은 가치를 않다. 권교, 실교 가지요. 삼성교를 권교라 하고 대성 권교 유식 철학도 권교에 해당됩니다. 대성 철학이지만 은 권교가 실교보다 조금 낫죠. 실교가 더 수준이 높은 교입니다 이름은 금석에 통하나 고금에 통하나 옛날과 지금에 통하나 의의가 가치를 아니하다. 법화 이전은 예측이죠. 법화경 철할 때는 지금이죠. 지금 법화경을 말할 때니까 그러나 의미가 가치를 아니하니 이 법화 이전은 권실이 부동하고 대소가 상격이라. 말하자면 법화경 이전은 법화경 연설하기 전에는 황등경이나 아함경이나 무슨 반야경 설할 때는 권과 칠이 같지를 않고 대승과 소승이 서로 격합니다. 격하다는 것은 막힐 격자 서로 격차가 있다면 대승하고 소승하고 정도 차이가 엉뚱하지요. 천지현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등경, 반야경까지는, 권교가 아니지만은, 아함경 같은 것도 권교입니다. 해신밀경도 대승경이지만은 권으로 보는 수가 있죠. 하함경 입장에서 보면은, 반야경도 엄격 따지면은 대승, 권교에 가깝죠. 대승 초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권과 실이 같지를 않고 대승과 초승이 서로가 격차가 있습니다. 여 하음시는 일권 일실이요. 각불 상지가야 대불 납소하니. 하음시와 같은 것은 하나는 권이요, 하나는, 어, 실이어서. 이것은 이제, 어, 일승교에서도 권실을 분류하면 분류가 되거든요. 일승교 대에서도 그냥 참승교에서만 권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일승교에서도 권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복잡하네. 참승교에서 권실을 한번 나눠볼까요? 참승교에서 권실이면, 어, 아한경. 이건 이제 권에 해당됩니다. 또 대신밀경 이것도 권이고 이거는 소승이고 이건 대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 반야경. 이건 이 여보다는 나은 걸로 보면은 칠교라고 봐야 되겠죠? 해신밀이나 아함경 보다는 나은 걸로 보면은, 여도 대승은 대승이고. 참생교에서도 이렇게 권교와 칠교가 있고, 일승교에서도 이제 또 권교와 치교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가음을 말했죠. 일승교에서도 이제 일승 별견한 권이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영락경도 거기에 제당이 됩니다. 또, 함경 내에서 이건 분류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칠교에 제당되죠. 일승원교는, 다음 시에는 함경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영락경 같은 거. 법만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음시에도 대단이 되고 일승 별교에 대단이 됩니다. 하음경보다는 조금 낮기는 낫죠. 별자가 낮은 겁니다. 원자보다. 원교가 더하고 별교는 원교보다 조금 못하죠. 그래서 하음시는 하나는 권이고 하나는 칠이어서 여하음시는 일권일실하여 각불상지가야 각각 서로 지커지를 안한다. 일권일시를 주에다 해놨죠. 원교는 칠이 되고 별교는 권이라고 그 말입니다. 권실별권이라는 별권, 그 말은 그래서 각각 상지가지 안한다는 것은 각각 어, 똑같지를 않단 말이죠. 별교는 엄격이 별교고 또는 거시기는 원교는 엄격이 원교다. 하음경 때에서도 그런 걸또 천태가에서는 천태종에서는 어 하음경 때에도 결교, 실교를 또 보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천태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하음경에 대해서만 원용문을 원으로 봅니다 행포문을 별로 이것은 천태가 아주 그야말로 그대로 아주 판 아주 판이 딱 짜여 있는 판백의 각설이 이건 변통할수 없는 천태가 못 박은 각설입니다. 하음경에하음어 도리에도 원용문, 캠포문 저에저도 적혀 있죠.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성전각 그게 이제 원용문입니다. 처음 발심할 때 정각을 이루고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없다는 것,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법문은 권용문이거든. 일법계 대총상 법문처라고 말한 것도 권용문입니다. 행법문은 뭐냐면은 초발심해서 처음에 정각을 성취한 다음에도 오일, 육일를다 오십. 오유를 다 닦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다 닦은. 그게 이제 육바람이나 칠바람이나 만가지 턱, 만가지 행, 만가지 그 닦을 것을 다 닦거든. 그것이 이제 행포문이라요. 그러면 도노 한 것은 온육문이고 점수 한 것은 행포문입니다. 도노 점수가 그렇게 나와요. 다음 경, 등음경, 어시저, 뭐여져, 열반경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재중이나 또는 것이 육조심이나 돈오, 돈수를 말하지, 원래 돈오, 점수보다는 경전이. 점수 쪽에서는 내가 행포문이요. 행포문에 의해서 점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원과 별을 원교, 별교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경 내에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경 내에서만 보는 그런 본별입니다 하암경 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서로 지켜지 않는다. 이것은 하음종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지만은, 천태종 학자들은 하음종과 견해를 좀 달리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반야시를, 반야경을 더 유마경보다 높이 봤잖아요. 그것도 견해를 달리 한 거죠.